자잘 들어 지금부터 서큐버스 방에 들어갈 거야. 어 저기 있네. 우, 눈 마주치면 안 돼. 아 왜요? 넌 남자잖아. 어? 네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너도 모르게 쟤한테 홀린다고. 서큐버스에 홀린 순간 넌 난폭해지고 죽을 때까지 힘이 없어. 그냥 비실비실거리다가 죽어버린다고. 아 진짜 그 정도예요? <목소리> 아이 아이 물의 색이 냄새가 나 진짜 아어 여기인가 아 어디 박이지 어 잠깐만 김 박사 도대체 어디라고 나한테 알려줘 똑바로 알려줄 거 아니야 어어어 거방이 여기 있었네 아이 누구세요 어뭐너 어? 뭐니 지금 변기 물로 세수한 거야 아 이게 변기 물이. 병개물이... 아 병기물이구나 하하하하 <웃음> 어쩐지 얼굴이 냄새 더럽게 나더라 오 뭐야 뭐, 뭐, 뭐야 뭐야 오진짜 진짜. 저기 잘 들어 오늘 보고 들어갈 거야 어? 무슨 보고야? 오늘 할일 SCP-166 일명 서큐버스의 특징을 찾아야 된다 어 알았지? 나와 함께 같이 이동한다 자 따라와 아이 뭐 갑자기 따라오라 오라. 아 여기 애들도 많은데 왜 저예요? 그냥 따라오라 따라와! 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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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한테 안 올릴 만한 사람 두 명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. 뭐 그런 사람이 있어? 아예 제 지인인데요. 한 명은 게임 오타쿠예요. 뭐라고? 그냥 게임에 미쳐 가지고요. 여자 진짜 질색하는 얘기거든요. 아 그리고 그 형이 모테솔로에 모테솔로. 어 그래? 그 정도라는 거지? 아 어, 잠깐만. 모테솔로? 괜찮다. 그리고 예 그리고는요. 아제 옆집 아 할아버지요. <웃음> 어우 어, 좋아좋아 아이디어 좋아 할아버지 그렇지 기력없는 할아버지가 무슨 여자한테 홀림을당해어 좋아좋아좋아 좋아. 그러면 너랑 내가 이거 시켜오면 되겠네 그치? 네 어우 코벅이 진짜 합리적인 아이야 어, 어, 어, 그럼 어서 데리고 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하고 올게요 어 그래? 네. 아이 저 게임해야 되는데 진짜 시간 없는데 여기까지 오라고 뭐하는거라 진짜 자자 자, 이제 말 걸어봐 형 아 지금 서버에서 다들 기다리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이 뭐야 이 여자는 또 머리 길어가지고 노란색 머리 꼬레 또 여자라고 머리 길게 하고 아이 진짜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저 오서 서큐버스 이름 불러 오서 뭘 불러요 아이 진짜 짜증이 아이 저기 저 서큐버스 음. 제 이름 불렀어요 아이, 나 게임을 해야 되는 게임보다 라이프 와, 심장 터져버릴 것 같아 와, 와, 나는 왜 이들까지 이런 여자를 못 맡았던거야 왜 바보같이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던거냐고 와, 쏘림 쏘림 사랑해요 게임 페이냐. 뭐가 게임페이니야 뭐가 오타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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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뭐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<목> 저기 거기 서큐 보스라는 그 아가씨 저좀 잠깐 봅시다 할아버지 하하 아! 아이고+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안된다+ 안된다 안된다 내가 이러면 안돼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늙근이좀 보소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. 아이고 미치겠다 저기 저자 저자 저자 우리 저기 스타벅스가 가지고 쌍마차 나한 사발이 할까? 너.. 뭘 주책이야 주책 아, 진짜. 진짜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 결국은 넘어왔어 할아버지도 아이고, 아니 아, 내일 모르면 90인 아, 할아버지가 아, 그냥 맥을 못써 아우 진짜 어떡할 거야 아 그러면 그냥 제가 들어갈게요 니가? 모태솔로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안 됐는데 니가 되겠어? 아 어차피 제가 실험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이 진짜 문 열어줘요 어 알았어 아. 어, 군락, 네? 군락. 스펠링 <웃음> <자>, 들어가시. <씨. 웃음> 저기 서큐버스. 아, 안녕. 네가. 코봉 숨차요? 왜해 그래요? 예얘 봐라. <웃음> 나 서큐버스야, 코봉아. <웃음> 너 지금. 내 입술보고 있구나? <웃음> 아 아우 냄새나 이안 닦았어요? <웃음> 너 사람 되게 당황하는 재주 있구나? 내 눈을 바라봐 간다눈아아아겠어요저 왼쪽 눈에 어! 오! 자, 다 오! 뭐야 얘야 잠깐만 너 뭐니? 내 매력이 안 빠지고 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? 아니! 안 빠지는 어 어떡하라고요? 오, 얘 미치겠네 진짜 야! 내 작사가 매력 털인 건 모르겠어! 나 어, 죄송한데요. 아 이거 하지 마세요. 죄송스러요뭐 유행어 밀어요? 오,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팩폭 팩폭 팰폼 날려. 어 짜증나. 아, 누나, 잠깐만요. 잠깐, 옷 뒤에 여기 이거 이거 뭐죠? 등 뒤에 달린 거요. 어? 내등 뒤에 뭐? 날개가 달렸네요. 누나는 하늘에서 내린 천사인가봐요. <웃음> 어? <웃음> 와! 와! 대박! 선수 완전 서부지 오, 잠깐만! 나, 나 지금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거야! 어, 어, 어 뭐지? 어, 정신 야 정신 야 잠깐만요! 아, 물을 샥! 어우뭐 하는 거야? 왜 나한테 물 뿌려! 아, 아 꽃에 물 주는 건데요? 어, 아우! 와! 와! 미치겠다! 오! 잠깐만, 고봉아! 고봉아! 나 너한테, 너한테, 빠졌나봐. 어머, 이코구녕봐오 섹시한 코구녕 선풍기보다도 시원한 이 코바람. 오더우시면 얘기하세요. 와우, <목소리> 어 <목소리> 미치겠다. 어 미치겠어. 어 미치겠다. 어 미치겠어. 어 어떻게 해? 어떻게? 어머, 어머 너. 너 매력 개쩔어, 어머! 우리 구봉님께서 해내셨어, 좋았어. 어, 여기 연구에 큰 도움 되겠어. 어머, 이거 왔다. 어머, 우유빛깔 구녕 어서와해요 구봉님.